어~ 이때 시 네. 가주하고 가주 네. 이식 가주고 애가 지키 네. 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호주 호주의 네. 스포츠 단체에 단체에 대한 분석은 네. 분석은 어... 보여 보여준다. 네. 아웃데이트 어, 시대의 뒤진 생각 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많은 스포츠들이 수정되어. 수정, 했다. 아, 네. 사, 현재, 완료. 네네, 현재 완료. PP. 네, 해피피피.